At Ivonic, there are more than 32,000 of us in over 100 countries. Every one of us is a specialist in our own field. But there is one thing we all have in common. We think beyond the bounds of chemistry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day by day, today and tomorrow. We are the future of chemistry. We are Ivonic. Ivonic. leading beyond chemistry.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 외국기업 뉴스 방송 g b s 앵커 송인선입니다. 오늘은 에보닉 코리아 대표이사님 최윤영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 대표님.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보닉은 독일의 본사를 두고 한국법인은 동작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업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먼저 에보닉 코리아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 에보닉은 어, 말씀하셨듯이 독일계 다국적 기업이고요. 특수화학회사로서 170년 전통의 혁신과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현재 독일 S&N의 본사를 두고 있고 10여 개국에서 생산 및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매출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120억 어, 유로 어, 약 146억불 정도이고요 전 세계에 3만 3천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화학 제품이라고 하면 어 무엇일까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시겠는데요 특수화학 제품 그러니까 저희가 어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소량을 원료에 적용을 해서 고객들의 생산 제품에서 원하는 물성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들은 한두 분야가 아니고 산업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에 속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타이어, 매트리스, 의약품, 사료, 도료 이런 것들은 생산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고객들께서 생산하고 계시고요. 어, 저희는 저희가 생산하는 특수화학제품을 통해서 타이어에서는 연료 효율성을 확보하고 의약품에서는 의약품 자체 효율을 높이고 사료를 통해서 가축이 더욱 건강하게 사육될 수 있도록 저희 첨가제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에보닉코리아는 198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후에 대구사, 휠스, 골드시미트 등의 합병을 거쳐서 2007년도에 에보닉으로 그룹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저희 서울본사는 보라매공원 옆에 농심타운에 위치하고 있고 부천에 실험실이 있으면서 울산의 과산화수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보니코리아의 현재 직원수는 108명이 되겠습니다. 네, 기업소개 감사합니다. <웃음> 에보니의 조직개발과 문화는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어, 조직문화는 저희 기업문화, 조직문화는 어, 제가 또 저희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어, 관심을 갖고 있는 전략적인 부분이 하나이고요. 저희 기업문화는 어, 기업의 네 가지 핵심 가치로 출발합니다. 어, 네 가지 핵심 가치는 신뢰, 개방성, 민첩성, 그리고 성과 어, 이것이고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료관 또 고객과의 협업을 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방적으로 서로 아이디어를, 어, 아이디어에 를아이어 귀를 기울이고 또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성과지향적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저희 회사의 슬로건을 보시면 Reading Beyond Chemistry라고 어, 나와 있는데요. 어, 이 말은 우리가 특수화학회사로서 화학을 단순하게 화학을 넘어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와 미래를 선동하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가 가치를 창출하고 또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어, 방법이겠죠. 어, 우리는 그 저희 제품을 통해서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또 뛰어난 물성을 제공하고 어, 그를 통해서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어, 이 어, 문화의 바탕은 어, 저희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존재의 이유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 사람들 그리고 사회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에모니코리아에서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를 더욱 진부된 역량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 사내 문화의 변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국문의 직급 체계를 공식적으로 없앴고요. 모든 직원이 어, 소통할 때는 영어 닉네임으로만 어, 코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회사가 좀더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문화 또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각자 고유 업무에 초점을 두기 위함이고요. 또 이러한 변화가 우리 회사의 새로운 문화의 바탕이 되어서 기업의 핵심 가치가 진정한 역량으로 완성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 중에 어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는 <웃음> 시간이원 근무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시간이원 근무제와 더해서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어,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근무 형태를 선택을 해서 어, 운영하게 함으로써 어, 각자가 개방성을 더욱 도모하고 신속성을 확보해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어, 저희가 정진하는 또 하나의 다른 회사의 문화의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에보닉의 기본 업무 원칙 중에 에보닉 6 워킹 프린시이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가지 핵심 가치가 저희 직원들이 회사 일원으로서 의미를 부여받고 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고 한다면 여섯 가지 업무 원칙은 어, 우리 직원들끼리 서로에게 또 저희가 고객과 어,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이 하는지를 다짐하는 저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decide and Deliver Focus on Customer Seize the Opportunities Move Fast and Simplify Stick Together and Try and Learn 이것이 6가지 네 아, 저희 기업 어, 업무 원칙이라고 어, 소개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는 그 결정에 따른 어, 저희 실행력 그리고 고객 중심의 업무 기회 확장과 확보 그리고 효율화를 통한 민첩함 강화된 협업 그리고 경험과 시도를 통한 어, 지속적인 학습 어, 이러한 원칙들이 저희 회사의 가치를 실현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업무의 방식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또, 저희 이런 여섯 가지의 업무 원칙은 네 개의 기업 가치, 핵심 기업 가치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어, 원칙에 입각한 저희의 근무 자세가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어, 그런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저희의 이런 원칙들은 우리 회사의 근간을 드러내는 우리 각자의 회사에서의 DNA다 어, 이렇게 표현도 있을수 있겠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에보니코리아의 복리우생과 인사관리 시스템은 어떠신가요? 아, 뭐 다른 그 동종 기업의 여러 회사들이 좋은 복리우생 시스템을 갖고 계신데요. 저희도 어, 직원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복리우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가장 서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 법적 어, 연차 휴가 이외에도 근성년제에 따라서 특별휴가를 어, 지원하는 휴가제도 또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 외국어 학습비 또 기타 주택 마련하기 위한 대출 지원 등 어, 여러가지 뭐. 다 나열하자면 상당히 많은 만족도가 높은 본리후생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인사관리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인사관리 쪽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회사에 기여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영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말씀드릴 수있겠는데이 부분은 저희가 어 원이본익 차원에서 본사에서의 그룹 실적이 어 저희 직원 개개인의 개영성과급으로서 지급되는 어, 여부가 결정이 되고 또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의 어, 성과급 평가에 따라서 개인별 어, 가중치를 어, 차등해서 보상하는 제도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어, 가지고 있고요 어 이는 단순하게 어떤 금전적인 어, 보상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각각의 기여에 의해서 회사 전체의 성과를 향상을 두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 성과급이 설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그 성과급 이외에 중요한 부분이 개인의 역량 개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7대 1의 1 정도의 비율로 온더잡 트레이닝이나 어, 피어 코칭 그리고 클라스룸 트레이닝을 어, 잘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저희 직원들께 어, 경험과 지식을 쌓아서 어, 발전할 수 있도록 어, 저희 트레이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새로 입사하시는 어, 동료들이 어, 그 궁금증이나 빠른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온보딩 시스템 중의 하나인 그 버디 제도를 실시해서 어, 기존 동료들과 신입 동료들 간의 피요코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에보니코리아의 노사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저희 소개해드렸듯이 저희 서울에 있는 본사에는 어, 어, 노사협의회가 있고요 또 우리 공, 울산에 있는 공장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노와사를 굳이 구분하기보다는 저희의 노사문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직급에 연연하지 않고 또 저희가 수평조직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어, 문화의 어, 기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저희 어, 매니지먼트가 어, 솔선수범에서 영화의 닉네임을 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서 회사의 직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위계질서를 없애고 또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 조금 더 회사의 발전에 정책될 수 있도록 또 신입사원들은 어, 상위직급자 예전에 직급으로 인해서 나았던 상위직급자한테 다가가기 위한 그 부담감을 좀 덜어들여서 빨리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 어, 그런 것이 어, 굳이 노사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 회사가 어,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또 직원들은 회사에 대해서 어 그렇게 같이 동화돼서 어 노사를 끌고 나간다 어 그런 일심동체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또한 가지 그 노사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여성 직원들에 대한 그 모성고에 대한 그 지원이 있겠는데요 어 회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보닉에서는 어 육아 휴직을 눈치를 보면서 쓰는 일은 없다고 어 제가 자부할 수 있겠고 또 오히려 모두가 어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어 육아휴직을 갔던 분도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 육아에 집중을 하고 또 육아휴직이 끝나서 어 새롭게 돌아오시는 어 경우에 또 빠르게 다시 어 예전의 업무에 복귀를 해서 저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 또이 안에. 어 급여 부분도 전액을 다보조받을수 있도록 하는 어, 그런 추가 지원 제도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 현재까지 동료 어, 직원들끼리 어, 서로 이해하고 협업을 하는 데큰 어, 문화적인 어, 보탬이 되고 있고 어, 어, 어, 더 나아가서 어, 노사관계에 어, 가, 아주 매끄럽게 어, 저희가 어, 회사 생활을 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되고 있고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동료 직원들의 만족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기업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채용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에보닉에서 현재 진행 중인 채용 포지션이나 또는 올 하반기에 채용 예정인 포지션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어 저희 에보니코리아는 그 수시 채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어그 비즈니스 성장에 맞춰서 어,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포지션들은 기술 지원 매니저, 공장의 프론트 엔지니어, 그리고 영업 관리 매니저 어, 이런 자리들이 현재 채용 중이거나 어, 올 하반기에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이런 그 어, 기존의 그 채용에서 더 나아가서 대학생들 혹은 조례정자들을 위해서 그 인턴 어, 자리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 우리 회사 안에 어, 흡수하는 데 어, 좋은 보탬이 되고 있고요. 또더 자세한 내용은 그 외국계 채무가과 많이 올라와 있는 어, 잡포터을 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이후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현재 특수화학 산업의 현실적 어려움과 향후의 전망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특수화 어, 산업뿐만이 아니라 어,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다시피 어, 전 세계적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어, 다행히도 저희 회사는 그 아주 균형잡힌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덕분에 어, 팬데믹 상황 상황, 상황 이후에도 어, 여전히 저희가 좋은 성과를 어, 얻어가고 있고요. 어, 또 이런 부분들은 어, 저희가 항상 그 변화를 주시하면서 저희의 강점으로 어, 살려서 어, 그 회사의 역량을 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현재 저희 특수화학사업 혹은 화학사업 전반으로 어, 여러가지 그 챌린지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요즘 많이 배려되고 있는 것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서 어 물류 쪽 시스템에 이런 문제들이요. 그래서 어그 현적 스케줄 우리 딜레이가 된다거나 어뭐이 딜레이에 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포트 컨제스천에 따라서 또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노동자들이 어그 감염이 됐기 때문에 어그 노동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벌어지는 이런 연쇄적인 어, 그 부정적인 어, 그 효과들이 보여졌었고요. 이것을, 어, 실질적으로 저희 업계에서는 결국은 이런 지연이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 저희 제품들 그리고 원료들의 가격 상승으로 어, 이어지게 되었고 이 부분들은 또 저희 고객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문제들은 어, 한달두달 달 새에 어, 이것이 종료될 거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어, 올해 연말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어, 현재 위험 상황이다 어,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케미칼 비즈니스에서 어떤 부분이 트렌드고 화두냐 어, 어, 라고 하면 어, 우리 산업 전반에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ESG 인바 v i r o n m e n t a 쪽이 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거고 저희는 특수화학 회사로서 ESG와 관련된 서스 s t a i n a 나 그린 에너지 혹은 서큘러 플라스틱 r 어, 이런 쪽에 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 제품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짠다거나 어, R&D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어, 이런 쪽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 혹은 서스 s t a 리티이탑픽은 어, 다른 사업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케미컬 섹터에서는 더욱 어, 중요한 앞으로의 트렌드고 어, 많은 회사들이 이런 쪽에 주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주축인 멘토로서 청년 취업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예, 뭐 멘토는 저를... 그분들께서 정하시냐 안 하시냐는 어, 그분들의 몫이고요. 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어, 감히 막 나눠드리자면 그 알파벳의 B, C, D를 어, 꺼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B는 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b i r t h 고 D는 death 그래서 이 사이에는 여, 무수한 C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의 C는 choice. 그래서 그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이 어, 필요할 것이고요. 이럴 때 제가 어, 사회초년분들 또 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우리의 결정에 어, 무한한 신뢰를 어, 갖자 어, 이것을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그 이유는 결정을 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은 어, 우리의 선택일 만큼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어, 라는게 이제 근간이 되겠는데 어, 잘 생각해보시면 여러가지의 선택 상황에 있어서 내가 하나의 선택을 하고 이것이 어, 온전한 나의 선택이었다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추가적인 노력을 더하고 이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담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 성공적인 그 어, 선택의 완수의 시점에 오게 될 거고 그 완수의 시점을 어, 바라봤을 때는 결국은 나의 선택은 베스트 초이스였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매 순간의 모든 선택들이 우리의 것이라면 의심하지 말고 어, 본인에게 그 결정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주고 정진하자. 이것이...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보니코리아 대표이사님이신 최윤영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GBS 앵커 송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